대구에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도 힘을 못 쓰고 있긴 마찬가지다. GS건설의 대구역자이 더스타도 미분양을 비껴가지 못했다. 16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일1순위 청약을 실시한 GS건설의 대구역자이 더스타단지는 6개 공급 유형 중 3개 유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전용 7 7에는 78가구 모집에 32건이 청약을 신청했다. 대구역자이 더스타는 단지 바로 앞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대구역이 있지만 위분양 사태를 끊어내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라는 경쟁력까지 갖췄지만 미달 성적표를 받았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에 들어서는 분양단지도 저조한 성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28일 분양한 cg 라운 프라이빗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199가구 모집에 2순위까지 103명이 신청해 96가구가 미달됐다 보다 앞서 2월 동부건설이 대구 수성구 파동에서 분양한 수성 센트레빌 어반폴에는 네개 공급 유형 모두에서 위분양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시계열자료를 보면 4월 2주 11일 기준 대구의 매매수급지수는 76.7로 전주 78.1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월 80선이 무너진 이후 8주 연속 70선에 머물며 전국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분석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다 즉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대구에서는 죽고 또 죽는다는 뜻의 죽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대구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지난 2월 29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73명이 신청하면서 227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다. 때문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나오는 족족 팔려나가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가 남아 돌고 있는 최근 대구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속출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6월 1017세대에서 7월 1148세대 8월 2365세대, 9월 2093세대, 10월 1933세대, 11월 2177세대로 6개월째 증가했다 11월 9 군별미분양 아파트는 동구가 1040세대로 가장 많고 중구 778세대, 수성구 171세대, 북구 167세대, 수성구 182세대, 달성군 20세대, 달서구 1세대이며 서구와 남구는 한건도 없다 평형별로는 60에서 85가 1999세대, 6 2이 148세대, 85초가 30세대로 집계됐다. 중공 후 미분양은 북구 63세대, 동구 22세대, 달성군 20세대, 수성구 15세대이며 60에서 85평형 110세대, 85초가 10세대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곳은 대구역 경남 센트로펠리스 동성로 SK 리더스뷰, 대구역 할라오젠트 센트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힐스테이트 동인, 동대구 2차 비스타동원. 동대구역 엘크로 에비뉴원, 대구역 SGI 프라임, 지산아이 위시네이처, 더펜트하우스 수성, 수성뷰 리버파크, 수성의 모로와옌등 13개 단지다.